2020년 7월 28일, 오늘의 일기 오늘은 이제 룸메이트가 바뀌고 첫 번째 되는 날인데 첫 번째 날 되는 날이고 아침을 먹고 오늘 그 케이 형하고 그리고 뭐니코라스랑 제이랑 같이 타키랑 같이 어 기본기를 해서 되게 어 되게 좋았고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뭔가 좀 신나게 기본기 연습을 할수 있어 가지고. 되게 뭔가 땀도 많이 흘리고 그리고 같이 그렇게 재밌게 이게 되게 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. 그리고 그리고 이제 A, A조 친구들은 먼저 프로필 촬영을 하러 갔고 그리고 우리는 남아서 연습을 했는데 음, 좀 뭔가 11명? 11명이 없어지니까 그냥 11명만 있으니까 되게 뭔가 22명이 있다가 11명이 사라지니까 굉장히 이 연습실이 되게 팽 했었던 것 같고 팽 했었고 그리고 뭔가 조용했었던 것 같다. 그래서 그 11명이 뭔가의 그 존재감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또 뭔가 좀 아, 알았던 것 같다. 오늘 보컬 레슨을 진했는데 어, 뭔가, 그 파트 2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을 잡은 것 같고, 그리고 그동안 내가 좀 가르게 해왔던 그런 안 좋은 그 보컬 스타일 보컬 습관을 잘 고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런 기본적인 압력을 주는 그런 딱 되게 기본적인 방법을 선생님께서 되게 쉽고 이해가 빠르게 설명해 주셔서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뭐 그리고 코레오 도 뭔가 조금 그래도 음 되게 조금은 뭔가 실력이 조금 늘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게 뭐 오늘 좀 그냥 컨디션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좀 자신감이 있어서 그냥 생겨서 그냥 그렇게 원래 할수 있는데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늘수 있는 그런 기미가 좀 보였던 것 같다. 그래서 나는 춤을 잘 추고 싶으니까 어, 더 뭔가 원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. 그리고 뭔가 하면서 내가 좀더 멋있어지려고 하고 그리고 더 뭔가 잘 춘다고 잘쳐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면 좀더 음, 실력을 좀더 빨리 늘릴 수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좀 오늘 한것 같다 내일도 촬영 내일 내가 비조비 프로필 촬영인데 아, 그래서 내일 그런 뭔가 프로필 촬영 준비를 하고 잘 자서 또 내일 잘하고 잘 찍을 수 있도록 하겠다. 오늘의 일기 끝.